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컴백 네, 지금은 엔카운트 다온 지금 촬영 현장입니다 스케일 큰 세트를 위해서 네. 지금 기존 엔카운트다운 음 방송하는 세트장이 아닌 원래는 놀토 촬영하는 스튜디오 와있어요 2년 반 만에 심지어 응원법까지 같이 외쳐주는 산업은 좀 있다 해요 마음이 간질간질합니다 지금 또 달링이라서 가지고 안무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아주 멤버들의 개인 끼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제따라하 있었어? 아니야 떨린다고 했어 따라하는 거 안지꼈다안지반 문이 새겨진다.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류비 때 느낌을 한 건가? 좋다. 자 그냥... <웃음> 오늘 산호 마음가짐 어떠신지? 굉장히 떨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네. 떨림을 네. 이 열정으로 바꾸려고. 정말 강인한 열정으로 바꿔가지고 핫 무대에 입혀가지고 입혀가지고 몸을 가지고 악살낼 겁니다. 네. 내부 잡았어요. 내부 잡았어요. 내부 잡았어요. <웃음> 일단 진짜 열심히 아. 준비한 만큼 아. 약간 기가 많이 되고 세트가 너무 예뻐서 하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엄청난 힘을 줬습니다 제... 옷모습에 지금 이대했고요 오늘, 오늘 아침에 하고 왔고 이번 핫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뜨거운 무대를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만들어드겠게요 저희가 거의 뭐 2년... 2년 반? 만... 음, 음. 그 함성을 처음 들어봐요. 응, 저희 팬미팅까지만 해 팬미팅만 해도 함성이 아, 아직 안 됐었는데 다들 설렙니다. 너무 오랜만에 형분들 목소리를 들어 다 여기 있습니다. 응? 비절 체크 you, me, you,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어 콜, 콜, 콜. call, call. Give it a call. Give it a call. Give it a call. Give it a call. s t 털 r b u c k s says on the tour s i 렛 e 고렛 a 고 I'm going to travel. t a r g l l o u r e a l l 라스고 이랬는데 렛부터 틀린 거야 아, 이제 아, 맞아 맞아 레레레레레아니잖아레 사실 달링 음, 이제 녹화하기 전에 우리 핫 음. 녹화했었잖아요 민규랑 음. 명호랑 음. 그 얘기 했는데 네. 네. 네. 만약에 아, 번호는 여기 있어요 핫 음. 녹화할 때 만약에 팬들 밑에 있으면 음. 더 에너지 있게 할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음> 이번 녹화만 음. 이번엔 음. 활동할 때 아마 네, 택해 네. 로으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y e 끝났습니다. 달링요. 캐럿들 진짜. <웃음> 캐럿들 함성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웃음> 이럴 때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입니다 우리가 이번 첫주비스이크다 네. 그 아, 끝이 났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 아 없는데 네, 정말? 오늘 기자간담회부터 해서 이제 아침에 산옥, 저희가 첫 번째 산옥이라서 맞 어, 집에서 우리, 3시 어, 오, 50분 그치, 출발해서 이제 팬들도 4분. 한 7시에 산옥에서 만나가지고 엄청 그렇죠. 아침부터 참 고생했는데 달링도 그렇고 뭐 네. 어,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러 오신 우리 캐럿분들 어, 정말 진짜 네.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 네, 저희 남은 활동도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 고생해준 멤버들과 그리고 응원해준 우리 캐럿들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번 주 남은 활동도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쇼핑 많이 기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해 안녕 네, 뿅. <웃음> 저희 오늘 인가 <웃음> 인가에서 첫 방입니다. Yes, 첫 방입니다. Oh. 저희가 미비에서 입었던 차를 오늘 입었는데요. 폭죽이 <웃음> <북측이> 좀 크게 터지는 차를 입었는데 <웃음> 거미줄 같은. 다걸리더라 know what you're t a l 는 d o h e l i n o h h a r 아좋년뒤이 아아아 무대의 우리가 이랬던 게이 음. 이런 이게 비하인드 찍으면 나오잖아. 년뒤이때 아, 아, 네. 어떻게 저렇게 쳤냐. 이젠 저렇게 못쳐 네. 하면서 <웃음> 오늘도 캐럿들이 이렇게 산업대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와주신 캐럿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아니 원래 엄청 캐럿들 없을 때는 엄청 힘들었을 무대가 더힘들었을것 같아요 많은 힘을 받은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캐럿들 엔딩 하러 갑니다 전 전출이 있어가지고 <웃음> 네. 진짜 안 썼네 네 이따 또 영상통화 패사에 있으니까 또 <웃음> 여러분들이 좀무조 쓰고 이러면 얼굴도 안 보이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지 힘들게 와주시면. 아유, 참깨. 아유, 참깨. 아유, 참깨. 아유, 어깨 아유, 참깨. 로 아유, 참깨. 아아이 <목소리> <아니, 이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여러분 <웃음> 저희 1등, 1등 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 최고지고. 우리는 자 필라이크 핫. 핫 핫. What you will so hot? 직뱅크고요 지금 1위 후보 음. 이제 인터뷰를 하알아니다 네 저희가 1위를 하게 되면 공약으로 이제 바이바이브에서 진 사람이 대야의 그 얼음물을 받아서 3분 동안 있기를 했는데요 누가 걸릴지 궁금하네요. 뭐 생각을 해볼게요. 우지랑 버논 될것 같아. 요 번혼 될것 같아요. 캐럿들 어, 응. 어, 사랑해요 어, 고마워요. 캐럿드 덕분에 에일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에들어어브감습니다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만원행복 감사해요. 만원행복, 만원행복, 대한민국에 한국에서 만원으로 일주일 일주일만에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동안 가장 적게 쓴 사람을 이기는 거야 되게 근데 재밌었어. <놀라> 어제 지휘청에 그팔식당이 나왔어요. 그걸로 봤거든요 근데 간만에... 간만에 느껴보면 멤버들의 귀여운이 돌아가서 못느어요돈 너무 귀엽더라고요. <웃음> 형도 끝까지 다 봤어, 나는. 도아 진짜, 진짜, 진짜 아, 간만에. 네. 어,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진짜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왜? 왜? 왜? 왜? <웃음> 하나 하나 다같먹어 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새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까는 건 괜찮다. 어릴 때 새우랑 같이 자랐어? 근데.. 어? <웃음> 어릴 때 새우랑 같이 자랐네? 식당 초대할까? 어, 화식당 게스트로 나중에 오, 형 게스트로 해서 고기 국수에 고기 국수. 어? 응, 진짜. 어. 뒤에 좀 반맥이기. 좋아. 좋아. 와, 이게 이걸 이만큼이나 팔려 낸다고? 이렇게면은 이렇게 해가지. 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차지 그랬어. <웃음> 그럼 입지 말지. 아침 맞죠? 아니면 이게 붙여가지고 그냥 걸로 한 걸로 그냥. 어, 너무 파 팔렸네, 그거. 마방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다가왔네요. <웃음> <웃음> 오늘 좀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뒤에도 많은 일종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한번더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니야, 요새 최선을 하는 말안 쓰려고 즐겁게, 즐겁게 할게요. 왜냐면 최선을 하는 게 여유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즐겁게 하면 거예요 마음이 요요로가 생겨요 그래서 요새 즐겁게 살자 라는 <웃음> 아이디가 가지고 있어 오늘 막방인데 오늘 헤러품들을 위해 간 후에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조겸이의 막방 비행기 막 막방이 왔네요 방 막방 막방 막방 방 깊은 바다 위 태양양 아빠, 까까지 고생했습니다. 이에요 고생했어요. 고생했고생요고생 2주간 활동이 끝났는데 응원해주신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제 곧 이어서 콘서트도 하고 투어도 하니까 캐럿분들 이어서 쭉쭉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 활동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캐럿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가 너무너무 좋았고 소중했고 이제 앞으로 또곧 우리 콘서트에서 만나니까 여러분들 그때 꼭 만나요 호랑